안녕하세요. 하늘마음학연, 다의학박사곽정원 원장입니다. 건선은 기본적으로 오래가는 만성이면서 재발이 쉬운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대략적으로 경계가 명확한 붉은색 편 모양의 피부 위에 하얗게 각질이 쌓여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선은 증상의 형태에 따라서 한상형 건선 물방울형 건선높포성건선 물비성 건설, 증상은 다양하지만 전형적으로는 피부가 붉은색 명확한 판을 형성하고 그 위에 하얗게 두꺼운 인설이 쌓여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나 고팡이성 질환에 비해서는 가려움이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선이 잘 발생하는 부위는 팔꿈치, 무릎, 정강이, 발목, 두피, 엉덩이 등에 잘 발생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손발톱, 구강전막까지 발생해서 머리카락을 제외한 전신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선의 증상은 명확하게 잘 보이고 또 드러나는 부위에 잘 생기기 때문에 위축감, 우울감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건선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건선을 어, 유발한다고 라 알려져 있는 유전자로 보고된바 있고 건선 환자의 3분의1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고요. 일랑성 쌍둥이 중한 명이 건선을 가지면 다른 한 명도 건선이 가질 확률이 7 0 높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의 불균형입니다. 면역의 불균형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면역이 약해졌다는 라 의미가 아니라 특정 면역이 과항진되면서 염증 반응이 과하게 유발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과항진된 면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선은 기본적으로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힘든 방법은 그 식이조절이 필요합니다. 건선은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는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증상 변화가 파연이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건선이 좋아졌어요 라고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나블루보들을 제가 보면 은 신해졌을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시기관리, 생활관리가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내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의 타시요 라고만 돌리지 않아도 좋아진다는 것은 많은 건선 환자분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건선을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인 면역의 불균형 상태는 일부 면역의 과항진되는 형태로 면역세포가 내 세포를 격하한 상태가 되었으면 의미합니다. 과항진된 원인은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도둑이나 강도에 한 범죄가 많아지면 당연히 경찰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 경찰들이 법무 검색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재 없는 민간인들도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들이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치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을 죽여야만 면역이 안정화되고 번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을 독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번선을 유발하는 피부 독소는 혈액을 타고 혈액 독소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흡약 독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염증을 유발하는 대부분의 독소는 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먹은 안 좋은 음식들,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소화성 물연은 장내 유해균이 만든 염증 유발 물질들이 스트레스, 과로, 음주, 흡연, 자극된 음식 등을 통해 가지고 장내 상처나 장벽 사이의 틈을 통해서 유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입된 독소를 장독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장독소는 일차적으로는 간으로 가서해독하게 되지만 스트레스, 과로, 과식 등을 통해서 간에서 넘쳐나게 되면 간 독소가 혈액 독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독소, 간 독소, 혈액 독소, 피부 독소를 사중 독소라고 얘기하고 사중독소를 해독해 주셔야만 면역이 정상화되고, 건선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